Thank you. Thank you.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 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 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월 10일 1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기는 인사 말씀을 제가 대신해 드립니다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함께 8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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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해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23번 시편 4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함께 134장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찬송하시겠습니다. 최태순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웠던 지난 한 해를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잘 지켜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복된 새 두채 주일을 맞아 화란 한인교회의 믿음의 권속들이 각자 처한 곳에서 한 가지로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을 경배 드릴수 있게 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의지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닥쳐올수록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요수아와 갈렙같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크고 작은 질병 이과의 갈등, 자녀문제, 생업, 학업, 직장, 결혼 등을 앞에 놓고 주님의 드리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아 세우신 교회 모든 일꾼들 위해 주님의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사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더욱 악화된 조국의 경제로 인하여 수많은 국민들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이 이제 정말 소모적인 정쟁에서 벗어나 국민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여 산적한 국난을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덧뎁혀 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제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전서 12장 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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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여 여러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느라 눈에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가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이제 우리 어린이들에게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고백? 고백이 뭘까요? 고백은 오늘 이렇게 제목처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 네, 성령 예수님을 주님이다 또 예수님을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고백이 뭐냐고요 고백 고백은 여러분께서 해보셨죠 그죠? 어, 안 해봤다고요? 해봤을 텐데 엄마한테 가서 엄마 엄마 나사랑 나 엄마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것을 고백한다고 그래요 해보셨죠 그죠? 또 아빠한테도 그렇게 해보셨을 거예요 아빠 나 아빠 사랑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 어, 엄마나 또는 아빠한테 찾아가서 얼굴을 바라보면서 내 입을 열어 또 마음을 열어 엄마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것을 고백한다고 그래요 고백한다고 그래요 이 고백할 때 고백할 때 누가 하게 한 거죠? 이 고백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하게 되었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당신은 나의 어머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 누가 하게 했을까요? 내가 했다고요? 물론 내가 했어요. 내 입으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내가 엄마 찾아가서 얘기했어요. 맞아요. 내가 한건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는 이는 성령님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또 느껴지지도 않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아로하에금 이러한 고백을 하게 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내가 하나님 나는 예수를,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요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라고 고백을 하면 은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성령님께서 계시다라는 증거예요 나로 하여금 그분이 이 입을 열어서 이런 고백을 하게 했으니까 누가 그렇게 하게 했다고요? 성령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만져지지 않냐고 냄새도 안 나고 느껴지지도 않지만 그분이 분명히 계셔서 그분이 나로 하여금 이 위대한 예수를 향해서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게 하신 바로 그분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사실을 잘 깨닫고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비록 내가 입을 열어서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성령님께서 하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 오셔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신앙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내가 믿사오며 하는데 이것 누가 하게 했다고요? 내가 믿지만 성령께서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한 가지 사실을 여러분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함께 봉헌 찬송 29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전 언젠가 우리는 함께 고린도 전설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12장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신령한 것한 가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다른 어려운 이야기들은 있지만 그것은 뒤로 하고 오늘은 그때의 결론을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한 가지 지식이란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로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할그한 가지 신령한 지식 그것이란 바로 그분이 성령이시다라는 이런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알고 있어야만 하는 한 가지 그 일이 무엇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으나 그것은 그 일은 한 분이 하셨다.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바로 이 지식인 것이지요.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냐 하실 것 같아서 다시 전후관계를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유대 땅에 2000년 전에 젊은 한 청년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나사렛 갈릴리 천동대죠 나사렛 출신이었고 이름은 당시에도 아주 흔해 빠진 예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날 네덜란드에 살고 있는 우리가 우리 입으로 그를 주님으로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러한 고백을 할수 있다는 것 이것은 성령 때문이자 성령 때문이시다 바로 이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그분이 하셨다 이 소리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알고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 그 소리를 내 입으로 내뱉고 그것을 살아내는 나의 삶, 나의 지식이지만 그것은 곧 성령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라는 지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알아야 할한 가지 신령한 지식입니다. 그리고 갖추어야 할 태도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놀리고 있지요. 얕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가 2000년 전 사람이라는 데 있습니다. 살아 있다고 해도 별힘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또한 가지 이유를 꼽자면은 우리가 믿는 그가 무슨 신도 아닌 한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지요. 게다가 여기다 한 가지 더 붙이자, 더 붙이자면은 그는 당시 로마법에 따른 범죄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주님으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우리들은 제정신은 아닌 셈이지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보지 못하고 있는 무언가를 보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에게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은밀한 지식, 그한 가지 지식이 있기 때문이라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밀한 지식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그가 예수가 인간으로 태어나셨지만 동정녀에서 태어나셨다는 라 것이지요. 둘째, 그가 보통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그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을 다 종합해서 그는 하나님이셨다. 그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은 세상에 알고자 하지도 않고 또 믿고자 하지도 않는 그러한 지식인 것입니다. 혹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보통 정신으로는 보통 세상의 정신으로는 이 사실을 진실로 알고 믿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믿는 자가 된 것은 성령이 계셔서 그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도 아니고 그렇게 경험해서도 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자자손손 가훈으로 내려왔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이 계시고 특별히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친히 우리 각자의 귀를 열으시고 인치듯이 교훈하시고 우리 마음을 감화 감동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라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를 저주받은 자라고 합니다. 그가 나무에 달려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를, 그러한 를그 그를 우리의 주님이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일 그 사람이 진심을 다해서 그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은 그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역사하고 계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도 이렇게 고백하라라고 독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입을 열어서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이 그분은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부와 성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성령은 누구십니까? 솔직히 우리가 이것을 잘 모르지요. 그를 뭐라고 할지 누구라 부를지 막연한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게다가 어느 순간 우리는 성령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안목적으로 서로 다잘 알고 있다. 이런 착각에 빠져 있었지요. 여러분 성령이 누구십니까? 대답을 드립니다. 성령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이이십니다. 바로 인간의 눈에 보이셨던 그분. 이 지구상에 오셨던 그리고 이 시간 가운데에 지내셨던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멸시받고 조롱받고 받았던 바로 그한 사람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는 존재이십니다. 즉, 성령은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그 신앙 고백의 원인자이신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존재를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저 바람처럼 그것이 지나는 것을 느낄 뿐이지요. 성령은 흔들리는 나뭇잎을 보고 바람이 지나는 것을 지나간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 입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보고 아 그가 계시는구나 라고 알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나뭇잎을 움직이게 합니까? 바람이지요? 그러면 누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고백하게 합니까? 성령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입을 열어서 숨을 내쉬면서 예수가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한다면 바로 이 신앙 고백은 바람에 나부끼는 그런 나뭇잎과 같지요? 그리고 바람은 성령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귓가에 스치는 바람을 느끼는 것처럼 성령이 계심을 바로 그 신앙 고백의 순간 그 순간 우리는 알아채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예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예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지요.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아니면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웃음>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에 누가 여러분더러 예수를 성자 하나님이라 고백하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아니 나는 그런 고백을 해도 잘못 믿겠다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못 믿으시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못 믿겠다거나 안 믿겠다고 하는 그러한 분 그러한 분들이 신앙고백을 하시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사기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셔서 신앙고백을 하신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성령의 일임을 모르겠다 나는 그것이 성령인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마도 자기 입으로 그런 엄청난 고백을 하게 된 것에 놀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 고백이란 고백을 하는 자가 그렇게 믿고 있음을 드러내는 그러한 표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앙 고백은 그렇게 고백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닌 성령님입니다. 바로 그분이 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또 다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고백하는 자가 내가 믿습니다. 납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것은 진짜로 내가 아닌 성령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그 들리는 말 그대로 그것이 진짜로 나다 내가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면 도리어 그것은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부인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앙고백을 할 때에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내뱉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깊은 생각과 마음은 그렇지 않아야 한다는 라 것입니다 어때야 하겠습니까? 입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마음은 이렇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라고 생각하고 알고 믿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한다는 마음이라면 그것이 도리어 내 마음속에서 성령을 소멸시키는 그러한 결과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성령이다. 이한 가지 신령한 지식은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에서 만나게 되는 어떤 특정한 그러한 경험들, 사건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과연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가 이것을 점검해 볼 만한 것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고 있죠. 지 흔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일들 또는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일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과연 그러한 것들이 이 신령한 지식에 부합하는 것인가?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기적이 일어났는데 교회 안에서 과연 이것이 성령께서 하신 일인가? 이렇게 한번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조전서 12장 3절을 보시면 성령으로 아니하시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하실 수 없는 이라 했습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원인은 오직 성령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는 것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일과 관련 없는 현상들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까지 성령께서 하셨다고 할수 있겠는가? 라고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일이건 과연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일이라면 그리고 그 일과 관련된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하지요.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라 우리가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교회 안에는 매우 많은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혜의 말씀을 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식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칠 수 있었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모두 성령의 은사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한 현상들이 성령의 은사입니까? 바로 그 은사가 어느 누구에게 주어져서 그로하여금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했기 때문에 바로 이 믿음을 일으키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다는 것은 또 다른 모든 은사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누구? 그가 입을 열어서 마치 오순절 성령 강림때처럼 하나님의 큰일 하심을 말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믿고 입을 열어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에게 나타난 그 방언의 은사는 성령께서 주신 것이지요 그 방언하는 자가 그러한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했으니 그가 하나님의 구원에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은사라는 것들이 방언과 통변과 예언과 병고침과 기적과 믿음과 또 지혜와 지식과 영분별한 것 이런 것들이 과연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일과 연관이 있는가 한 번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물어야만 하겠습니까? 왜 그렇게 점검을 해 보아야만 하겠습니까? 이게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무턱대고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것은 다른 곳에서는 없는 오직 교회에서만 있는 하나님을 믿는 이 자리에서만 있는 그러한 일이어만 하거든요. 신유나 방언이나 통역이나 영들 분별함 같은 것들 우리가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고 해서 앞뒤 살피지 않고 아 내가 성령을 받았구나. 성령 충만함을 얻었구나. 이렇게 단정 지어야 되는데 한 걸음 뒤로 물러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야만 아 합니다.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의 잣대로 바로 이 현상들을 또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잣대로 해서 이것을 한번 살펴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힌두교에 가보시면 은 힌두교에서 여러, 여러, 열고 있는 여러 가지 집회나 예배 프로그램들 중에 쿤달리니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은 유튜브나 다른 정보매체들을 통해서 그 모습들을 자세히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이리저리 몸을 움직이는 사람, 넘어져서 웃는 사람, 방언하는 사람, 황홀경에 빠져서 자기 몸을 학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즐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모습과 비슷하냐면 흔히 교회에서 여는 어떤 집회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 가시면 이디오피아 정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이 교회 솔로몬을 찾았던 그 시바 요양 때부터 있었던 바로 그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는 물을 아주 신성하게 여깁니다 이 물로 지금도 병고치는 은사를 행하고 있습니다 오슬렘 집회나 또는 사이언털로지 같은 그런 모임에 가보시면 여러분들 쉽게 방언하시는 분들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방언, 이단들도 한다는 라 것입니다. 타종교도 한다는 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도 우리와 같은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다 라면 우선 따져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거룩한 지식을 따라서 과연 그들도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가? 고백하게 하는가 그 은사가 그 성령 바울은 이미 3절에서 말하기를 예수를 주시라 하게 하는 분이 성령이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손꼽아 세고 있는 성령의 이 아홉 가지 은사라는 것들이 저 힌두교나 또는 사이언톨로지 같은 그런 것들과 다를 바가 없고 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 일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일이라면 이것은 이름만 성령의 은사지요. 오해가 없기, 없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만일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가 모두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바로 그러한 일과 일이고 그러한 일과 관련이 된 것이라면 이것은 모두 성령께서 하신 일이 분명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이 은사가 성령께서 주신 것임을 확인해 주는 그런 증거가 됩니다 8절을 한번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가 성령의,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가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이 지혜의 말씀을 어, 어떻게 되었는가 바로 그 성령께서 신유의 은사도 주시고 믿음의 은사도 주시는 바로 그 성령께서 지혜의 말씀도 주셔서 그로하여금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보시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은사든지 한 성령께서 하신 결과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이란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란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간에 믿음이 되었건 방언이 되었건 통변이 되었건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바로 이것을 공통분모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어떤 은사를 가지셨습니까? 어떤 성령의 임재하심 어떤 성령의 체험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은사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를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도와주고 계십니까 그렇게 우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그런 지식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십니까 그렇게 믿도록 우리를 촉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 누추한 한 젊은이지요? 나사렛의 젊은이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한 죽음을 맞이한 바로 그 사람을 영원한 나의 하나님으로 바라보게 하십니까? 그 성령이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다면 담대하게 외치시길 바랍니다. 지금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나는 성령으로 충분하다. 바로 그가 나에게 이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과감히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이 성령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세상은 미워하고 버려버리는 그러한 나사렛 예수 그한 청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러고 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지식과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바로 이 신령한 한 가지 지식 이 지식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도록 하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삶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알려드리는 소식을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주보를 참조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1월 24일 다음 다음 주입니다 다음 다음 주에 어, 정기공동의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어, 소집공고를 주부에다 가 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어, 다음주 24일 14시 30분 장소는 예배당입니다. 물론 어, 여러분께서 다 참석하실 수 없다는 라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어, 이 공동의회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건은 2020년도 결산 및 21년도 예산안입니다. 회계감사로 수고해 주실 분들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우리 윤원장로님, 이갑재집사님 두 분께서 회계감사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 지난, 지난 한해요 40주년 기념하는 그런 한 해였는데 그한해 동안에 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한 해를 기념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인가 어, 준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준비위원회가 모든 활동들을 마치고 어,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홈페이지에 우리 기념 문집을 내고 어, 내면서 이제 그 활동을 어,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어, 감사의 박수를 또 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어, 1월 15일 저희가 새해를 맞이해서 첫 번째로 구역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1월 15일 날 금요일 날입니다 오후 8시 밤 8시입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함께 모이지는 않습니다 줌을 통해서 우리 전 교인이 한꺼번에 첫 구역 예배를 한번 모여서 드리고 또 예배 후에 각 구역별로 나누어서 구역 모임을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들은 우리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여러분께 이 모든 것들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어떻게 설치하는지 또 어떻게 참석하시는지 이런 것들 여러분께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참석하셔서 큰 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지 공동의회와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주보에다가 이것이 공동의회가 어떻게 개최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개제를해 어, 놓았는데 공동의회는 정해전 시간, 장소, 예배당이죠. 여기에서 우리 최소 필수 인원들만 가지고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어, 여기에 여러분께서는 어, 여기 오시지 않고 어, 줌을 통해서 참석을 하시게 됩니다. 바로 그 줌을 통해서 여러분께 다이 어, 공동의회가 라이브로 방송이 되,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집에서 이 화상을 통해서 어, 교회에서 제공하는 링크를 어, 통해서 이 회의에 참석하시게 됩니다 이 회의에 필요한 예결산 자료들은 어, 위임장과 또 투표용지 같은 것들을 동봉해서 모두 사전에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받으시고 또 어, 줌을 통해서 이 회의에 참석을 하시면서 여러분께서는 위임장 혹은 투표용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사를 전달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구글 양식이라는 것을 받게 되실 텐데요. 그것을 통하셔서 여러분께서 사전에 다 읽어보시고 거기에다가 가부 여부를 표시하셔서 를 구역장님께 또는 자동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제출해 주시는 그러한 의사결정들, 투표, 투표나 또는 위임장 이런 모든 것들은 저희가 회의 때의 의결 정족수에 다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 주에 또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고 또 운영위원들과 구역장님들 통해서 이 기술적인 모든 문제들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